오귀 어, 조심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먹빌입니다. 오늘은 헤어 제품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. 평상시에 저는 이렇게 긴 머리를 잘안 하는 편인데, 이렇게 똥머리로 하고 다닙니다. 근데 오늘 이 제품, 봉고데기는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?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, 화장 실력은 평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, 머리는 잘못 만집니다. 그냥 피고, 뭐, 요 정도까지는 하는데, 뭐, 이렇게 막, 뭐, 뭐, 스컬로 말고, c 컬로 말고, 막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하진 못해요. 근데 오늘 이런 똥손인 제가 잘 머리를 말수 있는지, 이 제품이 얼마나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헤어의 끝부분을 여기다 끼고, 뚫뚫뚫, 말아주세요. 다음에 눌러서 빼줍니다. 그럼, 요렇게? 컬이 살짝? 응. 뚫뚫. 그러면, 요렇게. 말입니다. 나머지 부분도 천천히 제가 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어, 이제 풀러서 해볼게요. 나머지 부분도. d o l r door, door, d o l r Door, d o r d o r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봉고데기를 이렇게 말아봤는데요 이렇게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머리가 길지가 않아가지고 입, 더 이쁘게 말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머리가 짧아가지고 요정도? 특게나 신경 쓴것같아요되네요 머리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